안녕하세요. 베리다육 놀자오5 6층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명태 껍질 볶음. 콜라겐은 덩어리로 들어있고요. 피부 미용에는 최고랍니다. 그리고 또한 밥도둑이랍니다. 명태 껍질은 60g이고요. 지느러미랑 어 다른 불순물들을다 제거하고 깨끗이 다듬어준답니다. 조물조물 씻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진 면대 껍질 조물조물 씻어 보겠습니다 껍질은 먼저 쌀뜨물에다가 씻어 준답니다 쌀뜨물에 씻게 되면 비린내도 즐겨들 뿐더러 정말 깨끗이 씻어 준답니다 한번 두번 쌀뜨물에 씻어 주고 세번째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 주겠습니다 잘 씻은 명태 껍질은 물기를 잘 제거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키친타올에 싸서 꼭꼭 눌러서 물기를 아주 깨끗이 잘 제거해 보겠습니다 물기를 제거한 면터 껍질은 잘 달구어진 팬에다가 센 불로 덮어주겠습니다. 바삭바삭 할 때까지 센 불에서 덮어주겠습니다. 양념은 다진 마늘 2스푼 물엿 3스푼 생강, 생강가루 차스푼으로 1스푼 진간장 3스푼 고추장 2스푼 맛술 2스푼 물 2스푼 이렇게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보겠습니다. 양념이 바글바글 끓으면 명태 껍질을 넣고 중불로 양념이 배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양념이 확실하게 배였으면 약불로 절여주겠습니다. 홍고추 1개와 청고추 2개, 쪽파 1줌을 다져 놓은 것을 명태 껍질에 부어주겠습니다. 참기름 한스푼과 통깨를 넣고 잘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답니다 밥도둑이에요 바삭하면서 쫄깃한 밥도둑 명태 껍질 볶음 아 정말 맛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명태 껍질볶음 오늘은 여기까지요 함께 봐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연휴 끝날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